자 러시아를 그려봅시다. 점세 개를 이어서 도형을 만들어주고요. 이름은 당연히 러시아로 써줍니다.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국경에 이어줍니다. 저기 자금 점을 눌러주시면 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개념을 알았으니 어디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대충 크기를 넓혀주고 이제 국경을 그려줍시다. 이제 러시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식 이름 러시아 연방. 수도는 모스크바이고, 과거 소비트 연방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과거 공산당 지도자보다 장기 주권을 하고 있지만, 1713만 킬로미터 제곱의 면적과 1.4억 명의 인구가 존재하는 가장 넓은 나라이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추락했던 과거 패권국을 GDP 11위로 올려놨습니다. 현재 러시아 통화는 루블로서 소련 시절 통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주목할 만한 점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인데 군사력 2위의 국가이고 유엔 상위 이사국으로서 구소련 국가에 맨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매일같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